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습니까? 촬영하고 있어요? 영적전쟁, 성령의 마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이나 우리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영적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그 승리의 기쁨, 영적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교회 안에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어,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 사례비는 고사하고, 성도들저 교육 전도사, 그 교회에 심우하는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사례를 못 줘가지고 전정 끙끙한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종말을 향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치닫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런 것으로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일종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세계 지도자의 지도력을 테스트해 보고요. 사람들의 인간성을 알수 있고 또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이 뭔지 믿음의 불량은 고사고 믿음의 질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에 전환했고 그런 가운데도 교회가 대면으로 예배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크고 많다 이런 것에 초점이 되지 않고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해체가 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교체를 사람이 교회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이제는 교회가 점점 필요하지 않다. 교회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씩 그렇게 투자하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데, 교회를 어떻게 빅처치로 지켰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뭐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대가 교회 무용론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600년 만에 400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호련이. 그것처럼 암흑기로 은혜의 암흑기로 은혜가 없어지는 은혜가 약해지는 그런 암흑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전두세의 본예가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교회가 풍성해졌다. 은혜 체험 많이 했다. 세계적인 교회이 한국에 많이 했다. 그런 때도 있지만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해체되는 때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존재가 상실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점 핵심 정확한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음 13장 33절에 천국은 가로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한노룩과 같으니라 전두서 3장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때가 지금 교회가 해체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때에 맞춰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아주 아주 초점이 흐리지 않는 초점이 흐리지 않는 양질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양질의 믿음 확실한 믿음이 앞으로 나를 살리거든요 예. 어정쩡한 믿음 가지고 안 되고 기도도 애매 모호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축복받고 모든 사람이 그냥 옹혜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는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살고 내 기도 하나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내 믿음이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살아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의 신앙이 자기를 증명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이제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 내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죽어라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고려도전서 12장에 신령한 것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이 아니한다 일반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신령한 것은 더 알기를 원한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누가 고린도 교회가 누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은 신령하게 사셨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러셨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그저, 그저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우상이었고, 자식이 우상이었고, 부모님이 우상이었고, 그저, 우상이 우리 집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우상이었고, 젊음이 우상이었고, 내 생각이 우상이었고, 내 마음이 우상이었고, 생각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 느끼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라니까. 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느낌이 우상이 된다면 일을 그르실 때가 많아요 지금은 우상이 눈에 볼 어떤 형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돌부자처럼 그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우상이에요 나하고 생활에 뗄래야 뗄수 없는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내가 우상이 됩니다 자식의 말이 우상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어떤 감동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옛날에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모슬림을 주장하는 강성 지도자에 의해서 대러 단체가 만들어지고 유교 전쟁도 생기고 일본의 궁국주의자들이잖아요 한국을 넘보고 중국까지 이런 전쟁광들이 나타나서 국민을 단합시키고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막 몰아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는 보수대로 몰아가고 진보는 진보대로 몰아가고 국회의원은 국권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각 지도자대로 막 뭉치게 잖아요 뭉치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과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하게 뭉치는 교회나 그런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거는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성령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충만하는 그 이야기를 늘 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뭉치는 교회가 없다 기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없다 말씀 충만한 교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해요 신령한 것 그러니까 지금은 우상이 너무 많아요 우상이 우리 주변에 나를 두르고 두르고 포진되어 있어요 나의 배경이 우상이에요 내 느낌이나 내 생각 이것이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어떠한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안에 뭔가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때가 또 되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고 교회도 없어지는 추세이고 큰 교회는 해체되는 추세이고 큰 교회들이 이제 막 성도들 몰래도 나오고 막 이래 저렇게 해체돼 분위기가 그렇게 되가요각 사람의 각 나라의 지도적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지도력을 테스트 하잖아요 나라마다 빨리 대처하 나라 대통령도 있고 어설프게 대처하는 나라도 있고 예. 한국이 k-방역이 세계적이다 했는데 세계적 방역, 방역이 지금, 지금 무슨 대위에 올려있죠 그런 나라들도 철저하게 준비한 나라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고 준비하지 않은 나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준비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그런 나라나 안한 나라나 이게 그냥 코로나가 다 쓸어버리잖아요 지금.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멈추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 와야 된다. 그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요. 이 할렐루야. 왜? 성경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전염병 멈추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전쟁 멈추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멈추고 전염병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이 땅에 그리스인들이 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회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왜 이런 시기에 왔는지 왜 이런 시간이 있는지 그러면 이거 멈출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마태문 13장에 천국은 뭐가 같으냐 가로수 말소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좋은 누룩도 있고 좋지 않은 누룩도 있고 좋지 않은 누룩은 해로스의 외식 바리신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까이는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이래야 된다. 목사니까 애헴해야 된다. 장로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평소에 평소에는 신앙이 없다. 갑자기 사람들 많이 모을 때는 믿음행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신령한 영적 존중을 해나가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세상을 사랑할 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영적 존중을 하는데 신령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애정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해, 러브랭귀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김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나타남이 뭐냐 1 3절에 성령의 마심이다 성령의 마심이 있어야 한다 예. 후, 성령의 마심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성령의 마심을 또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오늘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아홉 가지 은사는 모두가 다 사모하는 방식이나 방법이 열정에나다 틀리고 다양한데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형태, 그 사람의 질,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을 또알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미국은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거실이나 어, 집안에 큰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선물을 주렁주렁 만들어놔 부모가 딱 중간중간에 만들어놔제 작은아이 키우는 집 큰아이 키우는 집 선물을 만들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은 이제 선물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어린아이들도 그 선물을 손에 닿게끔 해놔요 그 선물을 만지고 만지 여기도 선물이 있네 저것도 선물이 있네 선물을 만지면 만질수록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계속 손이 가게 만들어요 깜짝깜짝 놀랄 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생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저 성탄절 이제 그 예배 다 끝나고 집에서 지쳐서 있는데 아 그래 대면 비대면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지하에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올라가려니까 갑자기 우리 딸하고 사위가 올라오지 마세요. 기도 더 하세요. 말씀 더 전하세요. 무슨 일인가. 그때 우리 저그 권사님하고 최최최 사돈이 누구시지? 최최 이심 권사님하고 김정철 집사님을 초대했나? 봐요. 이벤트 같이 드리고 그런데 둘다그두분다 그 지하에서 우리 집 지하에서 오지 말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무슨 이벤트를 사회하고 저기 딸이 했어요 아휴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다 꺼버리고 그리고 눈도 가리게 하고 장님으로 만들어서 지하 계단에서 덧덧덧덧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불을 딱 켜니까 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집 창문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뭘막별 붙이고 반짝이도 붙이고 우리는 그거 해라 그래도 귀찮아서 못 해야죠 젊은 부부들이나 아이 있는 부부들이나 지금은 이제 늙어서 귀찮아서 그죠 예? 며칠 후 며칠 후이면 요단강 건너갈 일이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그것도 힘있을 때는 아직. 그렇더니 또 선물을 탁 준비했어.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사모님하고 나하고 잠옷을 세트로 준비했어. 뿐만 아니고, 김정철 집사님하고 최, 최신 권사님하고도 잠옷 세, 세트로 준비했어. 그분들은 잠옷 세트로 하기는 좀 그런데. 오, 3부 때는 많이 웃네요. 2부 때는. 웃음이 나서 이런 말을 못해서요 웃음이 안 나와서. 1929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렸다가 대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웃긴 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서 네 사람이 잠옷 입고 앉았어. 그것도 다 남자 잠옷이야. 근데 이제 어떤 잠옷이 좀 저고, 살이 통통하게 많이 찌신 분이 있어.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잠옷을 입었는데 똥구늑에 찢겼어, 옷이. 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세요? 저 아저씨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잠옷 입고, 고요함. 잠옷 입고 고요함 밤. 그는 이제 아마 결혼하고 처음으로 오는 성탄절이니까 마음의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용두아빠께 그랬나 뭐 어쩌고 하여튼 내 이름이 원색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그쪽 그 할머니 사도의 할머니도 이심 뭐 할머니인가 뭐? 최이심 할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한것 같아요 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내 생전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을까 아들 며느리 손주들도 있는데, 역시 딸이 최고구만, 차이가 최고구만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했던 생쇼를 했어요. 그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미국의 선물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가쭉 이런 이런 메달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손에... 닿는 선물은 뜯어서 오픈을 해서 보는데 이제 점점 더 높은 선물들이 있거든요 꼭대기는 에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이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 받침대를 가져서 그 위에 올라가서 팍 잡고 손이 안, 닿, 안 닿는데 막 바둥바둥 거리기도 하고요 부모들이 그거 보면서 막 즐거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바닥에다가 쿠션 있는 스폰지 있는 그런 쿠션을 딱닫치지 않도록 해 놨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진보돼서 나아가는 아이들은 꼭대기 가까이 선물들이 주렁주렁 제일 많이 있는데 저것을 내가 무슨 수로 내가 저것을 가져오지 해 가지고 이제 사다리를 가져와 가지고 조그만 사다리를 해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그걸 막 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단계단계별로 시대별로 시기별 시기에 맞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바로바로 바로 선물을 따서 오픈하고 내가 막그러면 좋은데 키는 달것 같은데 발뒤꿈치를 들고 해도 안닿는 거야. 찍돼서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사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시키고 열정으로 사모하게 만들고 필요한 것을 다 가져가라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마셔라 성령의 나타남을 주리라 말씀으로 막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은사의 세계 영의 세계 선물의 세계에 영역으로 영적인 영역으로 깊이 막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동기를 막 부르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영적전쟁 하려면 너희들이 이런 능력을 받은 이런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은사를 삼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모두 다 비슷할 수는 있지만 받는 사람들이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결과를 보면 달라요 달라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잘못 취급을 해서 중간에 나가리 나가리 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은사가 멈춰지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들 모두에게 계속해서 애정표현을 막 은사를 주신대요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병구치 은사 주시고 막 주신대요 막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 나타난 은사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우리가 많이 받은 것은 성령의 나타난 중에 방언 은사예요 방언 은사. 방언 은사 방언 은사 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나 느낌이나 은사를 주실 때 귀하게 얘기고감사 이걸 많이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선물 따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 다음에 따면 재미 붙여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가게 되고, 야, 저것도내 거야. 저것도내 거야. 하나님, 이 은사, 저 은사. 이렇게.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 또, 어떻게,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다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아야 딱딱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또 상처가 되기도해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스러워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난그 이후의 삶의 결과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실족히 하면 그냥 몇돌 메고 바다에 던져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제가 할렐루야 기도원에 오래전에 갔는데 목사님들 초청해서 가봤어요 김계화 원장 예수님을 만난 날 크게 초상화거려 가지고 그날 일주일 내내 잔치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 막 양복 맞춰주고 성도들이 병 났다고 헌금하고뭐 있다고 금하고헌금하고헌금하고보금하고니까그 원장도 어떻게 해? 기망이가 되는 거야. 막, 주님을 위해서, 나도 거쳐받았으니까 거쳐 배풉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양복 사주고, 막, 재미 뽑기 해가지고, 난방도 막, 몇백 벌, 몇천 벌씩 막 나눠주고요. 목사님들 다 올라와서 강대상에쭉 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목사님 분별해주세요. 그러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뭐 대단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주의 종류주나놨다면참죽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 나도 막 기도하기, 더 기도하기 시작해, 주님. 왜저 여종은 되고 나는 안 된단 말입니까? 주님 왜 차별하십니까?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열받습니다. 나 머리 더 빠집니다. 에이씨, 어떻게 흘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막 착하고 막 주님께 열받다 해부치는 거야,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왜 여자는 되고 왜 남자는 안 돼요? 에? 에? 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시겠어요? 하나님 눈에 안보이가 급대거리를 상실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막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실 것 같아요 선물을 우리가 따다가 떨어지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넘어지고 그래도 다치지 않게 하나님은 하시고 그래,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고 창의적인 뭔가가 생기고 도전정신이 생기고 도구를 쓸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런데 그분을 내가 가만히 봐 지피 시작할 때는 하 그냥 막 내가 볼 때는 몇백만 원짜리 드레스인 것 같아 킥 힘들었다 신부 드레스였다. 얼굴 보면 아, 신부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통통한 신부야. 그분이요 어떻게서 능력 받은지 아세요? 부평역에 가 가지고 얘기 없고 애기 포대기 띠 없고 얘기 없고 다섯 빵. 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제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또뺨 때기도 하다 았고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개인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누군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을 때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희생적인 어떤 열정이라든지 고난이나 시험을 통과고 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짜는 있어서 공짜같이 보일 뿐이지 공짜는 아니야. 그 사람이 피로 물 나는 아픈 것이 있었다니까요 그 간정을 들으니까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그 드레스를 입었는데 막암 환자가 막무더으로막막 막막 유방암 걸린 사람이 왔는데 공개적으로 그냥 왜 가슴을 풀어 해쳐버려요 환자가 나와야지 의사표 왔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상적인 여성이고 정상적인 남자들 정상적인 사람들 보면 와 이럴 텐데 세상에 가슴이 다썩어문드러졌어굳 구데기가 막뭉탱이로막 여기 막, 막, 막 구데기가 막있어 여자 가슴이 아니에요 썩어문드러졌어 냄새가 썩은 냄새가 막 진동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죽는 게 이상해요 완전히 오픈했어 사람들이 다봐 목상들이 근데 우리 사모님은, 버러지, 구데기 송충이, 저기 뭐야, 저, 저, 저, 저. 저 어. 벌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한, 그런 이야기 주제로 막 이야기 하다가, 풀가져고뱀 이야기 하다가, 풀가져가고목이는 이런 데서 싹, 아, 아,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 사모님은. 기절을 해버려요. 근데 그 놀림으로 내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 내가 그러니까, 이 크리스 이 개전도사가, 자기도 사모님을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야, 씨, 나 죽여버려, 캔들, 막, 쏘, 막, 왁싱 쏘, 막, 죽여버려, 막. 외국가서 그런 도몇번 했다. 지금은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우리 사모님한테 마주 죽어요. 왜? 군번이 그런 군번이야, 이제는. 야, 야, 야, 용도, 아 씨가, 니 나이가, 나이가 몇살을차고 했지? 야, 씨. 10년 차에 나도 다 친구야, 야, 씨.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먹을 꺾어버려. 알았어 현자야 우리 친구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내가 그것을 보니까요 구데기가 바글바글 여자 가슴이 아니고요 살이 다 없어져 가지고 뼈가 보여 뼈가 뼈가 갈비갈비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뼈 이렇게 뼈 사이에서 뭉태 같은 그런 구리가 있는 거야. 와 이것을 얼굴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눈 하나 깜빡거리 아 얼굴이 깜빡거리면 안돼 눈이 깜빡거려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얼굴 찡그리지 않고 웃는 웃음 주님의긍휼이 여기는 환자를 긍휼이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손으로 다끌고내 이렇게 손을 그근데이 사람이 아파하냐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슴을 오픈해서 반창고를 뜯어내니까. 세상에, 구디가 이런 구데기문태기들이막 이렇게 막툭툭툭막 떨어져요. 거기서 남편은 거기서 보면서 부축해서 울고 있고. 사람들이, 아야야 거기서 낳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도록 봉사, 남은 재산이고 뭐가 다 팔아서 하나하나 다 드려버리고. 와! 그리고 이구데기가막 나오고 툭툭툭막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걸 다 후벼파가지고. 이 대결 손으로 얼굴 인상 한번안 찡그리고요 얼굴 막 정말 주님이 얼굴 나는 푸는 것같아서요 그래 가지고 반창으로 탁 덮고 그리고 또 어디 뭐 버거스병이라고 발가락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거 있잖아요 그 썩어 그 발을 발이 막 이만해 이만해 부어 가지고 이미 기름을 못 해? 막 무슨 족발, 족발 삶은 거 그거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은. 족발 보면 그 생각 나서 족발을 많이 안 먹어. 나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이 사주면 또 먹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장집사가 사온 족발은 안 먹을 거야. 왜? 얼굴 자체가 족발같이 생서서 근데, 아, 이 발가락을 말해요. 손으로. 분질르더라고 분질러도 아플 때인데,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안 아픈가 봐. 그러면서 기도하면 거기서 세 살이 닿고,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막그 썩어 문드러진 피와 고름과 이런 게, 구대기가 막이 하얀 드레스에 그냥 흘러, 흘러, 흘러, 흘러서 흘러 속으로 막 들어가, 피가 고름이 막, 막 흘러 들어가고, 기도하면 암병이, 암덩어리가 손에 자석처럼 빠져나와가지고, 새까맣게 암동어리가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고. 음. 그런 걸 보면서, 아 어, 주님. 나는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될까? 음.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은 서비스를 하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의 서비스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교회가 해체되는 시기에 교회의 필요성을, 교회 필요성을 교회에 이제 겁먹었서는 못하고 사람들이 많으면 또 코로나 걸릴까 만또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체되고 해체되고 해체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사를 소홀히 취급하거나, 잃어버렸거나, 은사를 받았지만, 내가 은사를 쓰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취약성, 인격성,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세요. 나는 아까 그분은 전에 그 생각을 할 때, 얼굴 인상 한번 착, 인상 쓰는 법이 없어요. 피가 속으로 흘러가고, 뭐 구대기가 몸에 묶어, 막 봄이 모여서 막, 어, 구대기만 움직여도 저,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막 벌떡벌떡 뛰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거기서 구침받은 사람은 주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신령하는 것이 있서 알기를 원하는데 은사를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요청에서 선택도 할수 있더라 같이 합시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선택도 할수 있다 은사의 세계가 너무너무 광범위에요 은사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은사야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은사야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은사야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시면 내가 할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것이 은사야 은사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 요즘 카리스마라는 말을 일반 사람들이더 많이 사용해요. 네. 저사람 말이 능력있다, 신적인 능력있다, 어떤 막, 복하면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또, 사람들이. 자,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초자연적인 것들이 의해서 나타난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아홉 가지 은사입니다. 네. 성령의 치유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많은 은사 아홉 가지 은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반 은사가 있는데 일반적인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일반적인 마음을 주셨어요 간단한 사람을 보면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요 그러면 그 간단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인 은사예요 극율의 은사 손대접하는 은사 긍율의 은사.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에? 도둑질하는 은사. 이거는 은사가 아니고요. 손을 잘라버려야 되죠.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섬김의 은사라든지 권면한 은사든지 어떤 행정의 은사, 조직의 은사, 예술적인 은사 내가 마음에 막 감동이 온 대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았는데 막 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다 일반적인 은사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일반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성령의 나타낸 은사 초전적인 은사를 어떤 때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은사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나 어떤 사인이올때 하나님 오, 내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건가요? 확인도 좀 필요해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감이 늘 충만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양을 치면서 비포와 수금을 타고 그리고 소많은 자작곡을 만들었어요. 그게 시편입니다. 솔로몬은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왕이 되면서부터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데 치열하게 공중 암투 싸움을 하는데 솔로몬이 임금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번째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아입니다 나는 어리입니다. 이 많은 수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구하라고 선택을 하라고 할때 우리는 선택을 할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은사는 선택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오고 야 그래 너는 왕인데 왕이 다른 엄청나게 강한 힘을 구할 텐데 너는 지혜를 선택했어 덤으로 더 주마 힘도 더 주시고 지혜도 더 주시고 부귀 영화도 더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을 딱 보면 주변의 나라 왕들이 자기 고명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만만큼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 야너 솔로몬, 솔로몬에게 너 씻가라 야 준아 너 솔로몬에게 씻가라 처첩이 많이 있아요가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고 테스트해 보고 하나님의 복에 함께한다는 것을 아니까 설로은이 말을 듣고 있냐 다른 초접들커내면 나는 죽으면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죽어 안죽어 죽여버릴 거야 듣고 있냐 여기도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문 열어 벌벌벌 똥물상게 만들어 버릴 거야 <웃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김정철 집사님에게도 뭔, 뭔 철첩들이 생일지도 몰라요 제가 우스갯설은 이야기를 했어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돼지가 한 마리가 갑자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꾸에는 이야기입니다 돼지 한 마리 돼지가 막 지나가는데 설레모 이거 보고 오 아름다운 짐승이로다 되게 망치가막 감동이 막 오면 시커먼 여자가 포도밭에서 일하는데, 솔로몬이 딱 보고 오 술라미 여인이요, 시상에 막 떠오르고,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막 통하면서 술라미 여인과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막 받으니까." 한 가지 지혜를 받고, 지혜가 오기까지 성전에서 일천번째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는 보너스 운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크리스마스 툴이야.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가 크리스마스 툴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기도하니까 자꾸 단계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양한 선물이 주어지고, 다양한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저도 사실 책쓸 인간은 아니에요 다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경험하면 두 개를 하게 하시고 두 개를 경험하면 열 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열 개를 경험하면 천 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삼기도를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신세를 얼마나 한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지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검정고시 하자 네. 검정고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야 고등학교 과정도 도전하자 고등학교 과정도 도전하니까 야나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 가지고 내가 결혼해 버려야겠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믿음이 생겨 그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도 떳떳해 떳떳해 알아요 현 집사님? 떳떳해 가진 것이 없어도 남자는 뭐 한쪽이야 남자는 믿음이야 숟가락 두개 젓가락 두, 두 개만 다 끝나 살림 차리는 거야 죄안 짓는 범위 내에서 근데 집사님이 살림 이미 차려서 자식도 있잖아요 그죠? 그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좋아하는 사람, 사귄 사람이 있으면 믿음으로 결혼하고 그냥 살림 차려라. 현이 알았냐? 현이가 제일 좋아한다. 미영이도.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야지. 딱 봐가지고, 근데 그냥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해버려. 안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 그나마 그가 남아있는 거라도 오늘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 3부 때 너무 은혜스러워 하나님께서 야, 있다 이거나 먹어라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게 얻은 은사를 하나를 통해서 두 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 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열 개, 스무 개로 갈수도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같이 합시다 동기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생각도 은혜 받고 동기도 은혜 받고 네. 여러분 은사에는 성격도 나타납니다 믿음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은 하프를 잘 탔어요 비포와 수금을 타면서 자작곡을 많이 막했어요미리암도 역시 찬양의 은사를 받았어요 자 그러나 다니엘도 역시 뜻을 정하여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모든 몽사를 다 깨달았고 꿈 꾸는 사 왕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서 폭압적인 폭력적인 세계적인 정복자들 밑에서 탄탄하게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세계 각 나라의 문제점이 뭡니까? 지도자의 능력이에요. 능력. 지도자의 능력이 안 돼서 욕을 먹고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 명철 총명, 능력, 꿈꾸는 것도 은사이고 꿈을 해석하는 것도 은사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은사이고 그 모든 은사가 뒤탈이 없으려면 기도와 연관이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연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실수를 좀덜 하려면 항상 뒷받침해서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단니은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 기도가 몸에 배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에 임하시는 것도 은사예요 오늘도 손님이 임하소서 오늘도 스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좀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집에 도착해서 막 잠을 잘는데 잠이 안 와요 다섯 시쯤 새벽 다섯 시 됩니다 주님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죠 주님 그렇더니 갑자기 눈이 확 열어지면서 그 크리스마스 툴이 막 뿌리는 거죠 금가루 은가루 막 뿌리는 거 무지개 색깔 무지개 색깔은 너무 약해요 한 천가지, 만가지 의 색깔이 공중에서 쫙쫙 뿌려지는데, 공중에 별들처럼 막 뿌려지는데, 천국의 그런 오색차라는 빛이 쫙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가 얼굴이 비쳐요 할렐루야. 누구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가신 분들 얼굴도 막 비치고. 뭐. 천국에 갔을 때, 나는 우리 할머니 이름도 모르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송성옥 할머니, 그 할머니가 마중을 나왔대 송승옥 할머니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시집살이를 너무 싫어해 우리 어머니 시집살이 시킨 사람 나 싫어해 미워해 보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건강할 때 순천제일교회 말년에 다니셨대요 잠깐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신대 끌려가지 않으려고 10대 중반대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을 왔어요 근데 살이 너무 쪄서 통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러 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살 쪄서 임신이 안 되니까 너는 밥을 굶어야 되겠다 밥을 굶겼대요자 고아처럼 자라서 외할머니 손에 성장을 해서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결혼을 일찍 했어요 10대 중반 때. 근데 그 이야기를 막 그니까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집 일하고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지 증주 할머니 증주 할아버지지 얼마나 또 몸이 통통하다고 애안 들어선다고 또 밥도 잘 주지 않고 그 때부터 시집살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데다가 남편은 또 일찍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9살 이후부터 우리 어머니 혼자 돼서 자식 7남매를 키우는 것을 내가 어머니의 절제라는 곳을 내가 다 봤잖아요 밤만 되면 열받아 스트레스받아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오니까 어떡해요 열받으니까 술 먹지 담배 피우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떡해 이 성질은 막 펄펄 끓지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서 공동묘지에 가는 거예요 순천 공동묘지에 가지고 막 풀, 산소 있는 풀을 막 떼를 막다 뜯고 후벼 하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하는 거야 만수야 이놈아 아이고, 만수야이놈아 울하고, 분하고, 힘들어, 죽겠다! 왜 자식들 이렇게 많이 낳고, 이렇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일찍 뒤졌냐, 이런. 그런 말을 하면서,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옆에서, 뭐, 산들, 부엉! 부엉이야, 뭐야, 올뱀이야, 막. 귀신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어 그런데 나는 나를 데리고 가. 나한테 뭘벌하고 그런지 모르는데, 언니, 그만 갑시다. 가서, 아, 이거 뭐야? 문디 종자야? 가만 있어. 내가 문디 종자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끌어다니고, 또 신용은 항상 돈을 갚았는데, 그날. 목합한나봐 그러니까 빗쟁이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막끌고 가는 아후 그런 내가 밴드에 그런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입건할 때 식구들이 다 우리 어머님 만족을 해 나는 글을 이렇게 좀 읽었어요 아 내가 세살때 똥똥에 일곱 가구가 사는데 호롱불 들고 갔다가 똥똥간에 빠져서 우리 누님 와가지고. 세살 때. 우리 누님 다섯 살 때인가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엄마 꼭지가 똥똥에 빠졌네! 얼마나 깊어요, 어린애한테는. 막, 막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손살같가지고 막아가지고, 똥물을 막 손에 휘젓고, 이렇게, 캬, 이렇게 들어갔는데 머리끌이 자꾸 이렇게 끄집어 올렸다 머리끌을 잡았는지, 어들잡았는 그래가지고, 날더 살렸고. 그리고나서 물로 닦으는데도 일주일인가 식구들이 나한테 안와요 냄새난다고 나 그런 인간이에요 여러분 능력밖에 원하십니까 똥뚝기 한번 빠집시다 <웃음> 참 이렇게 인간이 좌뇌가 발달할 때는 좌뇌가 많이 발달된 사람은 논리적이고 적이고 정서적이고 좀크로테요 예, 예. 굉장히 언어적인 감관이 있고 직관적이고 상식이 아주 우수하고 논리가 정연하고 예. 자 자기가 좀 좌뇌가 좀 발달했다 그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좌뇌가, 좌뇌가 예. 머리가 딱 반패들만 아... 앉아 있나? 아니, 무슨, 보자반평이들만안 져있네. 자네가 발달했다니까, 자네. 자, 기가좀 논리적이다. 반평이안되라면 손들어요. 논리적이다, 손들어보세요. 논리적이다. 예. 직관적이다. 나는 말이 능력이 좀 있다. 아니, 반평이 <웃음> 지금 장례식장에서 나 기다려요. 목사들이 와서 나 기다려요. 난, 난 상관없어. 예배가 더 중요해. 예. 자, 우해가 아, 자. 운해가 발달한 자네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이야기 안 했구나. 자네는 너무 계획적이야. 너무 계획적이야. 생각이 갇혀 있어. 손 들어요 얼른. 또 너무 들떴어. 아닌가? 일차적인 사고 방식밖에 안 돼. 자네의 단점이래. 자 이제 운해. 운해 우리의 운해 운해는 뭐냐 통찰력이 있어 아 사람이야 웃지도 않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운해가 많이 발달했대요 그리고 창의력이 있어요 굉장히 창조적이야 그리고 약간 맛이 갔어 그래서 형이상학적이야 그리고 신비적인 부분이 있고, 예측불허야. 예측불허.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민감하고, 예. 어떤 순환적인 기질이 있고, 예. 많은 선택을 또 좋아하고, 알레고리카를 하는, 어떤 히스토리카를 하는 그런, 그런 경향도 좀 많이 있고요. 자, 예. 자 운에. 나는 운에 가깝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반팽이들이야. 자 운해 운해 진짜 운해 장집사가 운해요? 뭘 울어 울기는 여기는 디네같은데 예. 자 운해 발상 전환을 좀 잘한다 신비적인 것을 좋아한다 예측 불어인 성격이 좀 있다 추상적이다 맛이 같다 총괄적으로 정신 이상이다 공간적인 사고 제가 제 말을 만들었는데 미안합니다만 자 그러면 좌뇌도 우뇌도 아니고 문외 손 들어 문 문외, 문외 나는 뇌가 없다 그렇지 그럴 때손 들어야지 문외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문외 같은 인간도 좌쪽으로 갈수 있고 좌뇌로 갈수 있고 우뇌로 갈수 있고 정신박약하라도 갈수 있고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져서 운의 장점, 좌뇌의 장점 거기다가 또 무한한 능력, 창조적인 능력 온갖 종류의 사람들 온갖 종류의 지식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때 영적전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좌내든, 우내든, 되내든, 손내든 간에, 하나님이 다, 문에도 하나님이 꽉꽉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마지막으로,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늘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같이 합시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문에, 문의, 문에, 문의, 문에가 좀 있네. 문에! 물러가라, 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